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호갱노노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오늘 호갱노노 사이트 여러분들 공부 잘 하셔가지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플랫폼이니까 공부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호갱노노 가볼게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호갱노노라고 검색하시면 되세요 호갱노노자호갱노노를 검색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호객노노 플랫폼이 나오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하는 버튼이 있고 그 로그인요 로그인하는 버튼 여기 사람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사람처럼 생긴 모양. 로그인하는 버튼 클릭하고 호객노노 원하시는 방향으로 로그인하면 되는데 저는 카톡으로 로그인해놨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로그인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 이렇게 파란색 색깔이 칠해져요. 로그인이 안 된다면, 안된 거는 이렇게 색깔이 안칠려져 있는 거라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야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고 스타트 했습니다. 그첫 번째 중에 하나가 개발 호재 기능이에요. 개발 호재.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이 개발 호재 기능을 쓸수 있는데, 로그인을 해도 개발 호재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개발 호재 기능을 켜고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개발 호재는 뭐냐면 이 서울 수도권에 철도 라인 있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서울 수도권에 이 철도 라인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GTX 라인하고 다 지금 현재, 어, 철도가 어디에 들어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발 호재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이 기능을 보려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 근데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도 이 개발 호재 기능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파란색처럼 생긴 사람처럼 생긴 모양 버튼이 있죠. 얘를 클릭하면 왼쪽에 내네 메뉴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설정 버튼을 딱 누르고 들어가면 서비스 설정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짠하고 보여요. 이 서비스 설정을 클릭해 들어가면 여기에 개발 호재 기능 사용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꺼져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기능을 켜려면 로그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켜면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보여드렸던, 여 개발 호재 기능을 이렇게 눌러서 사용해서 어디에 절도 라인이 들어서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삼성역은 지금 GTX-C 라인에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GTX-C 라인요. 삼성역이 아마 다른 라인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간색. 그죠? 여기 지금 음, gtx c 라인 인가 보네요 그죠 gtx C 라인이 지금 이제 지나갑니다 그죠 네 아마 서울 쪽에서는 삼성역이 굉장히 아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걸로 봐요 어, 코엑스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요 다른 교통만도 커질 거다 봅니다 자 고객론의 순수한 기능은 뭐냐면 아파트 가격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아파트 가격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자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자. 어, 여기 주변에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인지 쭉 보이는데 첫 번째, 이 송파죠, 송파. 그럼 보이죠, 송파? 송파에서 아파트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송파에서 대장 아파트, 즉그 가격을 주도하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나를 알수 있어요. 고객 논으를 보시게 되면요. 내가 특정한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주 아파트가 어디냐. 이해 되시겠어요? 어, 그거를 내가 그 지역에 가보지 않더라도 호객논어에서는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왕관 그림이에요 이렇게. 다른 아파트들은 이 왕관이 없죠 그죠 보이세요? 없죠 그죠 호객논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왕관이 있는 그림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 아파트들이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떨어뜨리는 어, 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 아파트라고 보면 돼요 대표 아파트 그리고 상단에 보면 그 대표 아파트는 여기 121명 보는 중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현재 실시간으로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121명이나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그만큼 실시간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아파트는 뭐 36명도 있고 쭉하시면 61명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는 아파트 그죠?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어떤 아파트인지 클릭해 볼까요? 송파 헬리오시티네. 그죠? 헬리오시티. 자, 그럼 헬리 갈락 가락, 가락동의 헬리오시티인데 쭉 볼게요. 121호 보고 있는 중이고 이 가격이 현재 20억 7천만 원. 33평이. 어우. <웃음> 33평이 <웃음> 20억 20억 7천만 원이래요, 여러분. 그 최근 지금 거래된 게 21억, 19억, 20억 하다가 지금 조금 가격이 어떻게 돼? 좀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 그죠? 그죠? 지금 이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자, 네, 과거 데이터, 더보기 눌렀을 때 과거 데이터가 나오려 그러면 로그인이 돼야 나와요. 로그인 안 하면 더보기 눌렀을 때 과거 데이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전에 본게 19억, 20억, 19억, 20억, 19억, 20억 쭉 하다가 21억까지 갔다가, 그죠? 이, 이, 4월달에 21억까지 갔다가 쭉 21억 유지를 하다가 올라갈 것 같았는데 5월달부터 조금 빠졌다. 그죠 그리고 5월달부터 조금씩 빠져가지고 지금 어 왔다 갔다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물론 저층도 좀 그렇게 했는데 15층에 19억이 떨어졌다는 거는 조금 그죠? 이제 빠지고 있다는 느낌도 봐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요. 첫 번째, 어, 금액대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금액을 볼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매매와 전세기 보이세요, 여러분? 매매 전세를 클릭하게 되면, 매매와 전세 갭 차이를 볼수 있어요. 이전에 2017년도에 분양할 당시 때만 하더라도, 이 헬리오시티를 얼마에 살수 있었냐면요. 보세요. 2017년도 12월 달만 하더라도, 그죠? 갭 3억 4천이면 이 아파트를 살수 있었어요. 그죠? 네. 매매는 12억, 전세는 9억. 그죠? 근데 지금은 얼마에 살수 살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은 이 아파트를 살려면은요 13억 5천 1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웃음> 지금 매매는 20억, 전세는 7억, 네. 전세는 좀 떨어졌네요. 보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금액대를 볼수 있죠. 그죠? 어, 첫 번째, 두 번째 쭉 내려보, 여기 매매 전월세 볼수 있고요. 갭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수, 그죠? 몇 평까지 있는데 평수, 금액대를 평균치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요거요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객론의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건데 요게 뭐예요? 현재 어이 송파 헬리오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쓴 글들이에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지상의 조제차기 차들이 정말 치우기 좋아요. 뭐, 대치동에서 좋아요. 뭐, 아파트 내부 조경이 너무 좋아요. 뭐 보이세요,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 떻게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지 대해서 쫙 적고 있는 글들이에요. 내가 실제 그 아파트를 가보지 않더라도, 그 아파트에 관련된 사정,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보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이 글을 보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 두 가지. 첫 번째는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가서 한 번이라도 이 글을 써야 돼요. 내가 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내가 한 번에 거주했던 아파트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가서 거주를 안 하더라도 내가 그 아파트를 잘 알아. 거기다 대고 글을 써줘야 돼 이렇게. 한번 써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의 아파트 쓴 글들 전체를 다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딱볼수 있는 개수가 보여주는 세 개, 글첫 번째 보이는 세 개, 3개, 세 개까지만 볼수 있고, 그 이유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담당할 거라 생각해요. 이거 데이터 계속 쌓아놓으면, 진짜 아파트 정보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 더 내려보면요. 은 자, 변동률을 보게 되면 지금, 3년 변동률은 자꾸 이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어, 오르고 있네요. 앞으로 3개월 변동률을 봐야 되겠지만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많이 올랐다좀 줄어들고 있죠? 지금, 지금 시장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이는 상태란 얘기죠. 이게 지금 꺾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요. 자, 내려볼게요. 그래서 세금 20억에 대한 세금이 6,800만원입니다. <웃음> 세금이 어네네 6,800만 이 세금은 취득세 뭐죠 취득세, 지방세, 농특세에서 이걸 취득하려 그러면 6,800만 원 세금이 필요합니다 중개보 중개수수는 중개 0.9%를 기준했을 때 1,863만 원을 줘야 된대요. 이걸 좀 줄이면 그죠? 0.5% 주겠어요. 그럼 그래도 천만 원이에요. 두개 합치면 거의 어, 취득하는 사람에 한 8천 정도. <웃음> 8천 정도를 추가를 더 내야 되겠죠. 20억 7천에다가 예상금 20억 7천에다가 8천 정도는 21억 5천 정도가 있어야지만이 이 집을 살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대출을 하면 당연히 대출 20억이 넘어가니까 대출을 못 받죠. 그죠 여러분 그죠? 네 대출을 못 받겠죠. 네그 2018년 대전 4년차 아 파트하고 9500세대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어마어마하고 평문도볼수 있고요. 주차 여유 공간은 세대당 1.2대 정도 되네요 그죠? 이제 대략 1이는데요 관리비는 겨울에 29만원, 여름에 21만원, 그러니까 평균 한 24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니까, 한 달에 24만원 정도면, 1년이면은 한250 정도, 그죠? 200, 200한 300만원 정도 나오겠네, 그죠? 어, 한 300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계산하시게 되면, 어, 되겠네, 관리비는. 별도로 관리비는요. 그리고 3D 일조량은 뭐냐면, 이렇게 그 아파트에, 3D로 일조량을 볼수 있는데, 올라오지가 않네요. 안 올라오네요. 너무 세대수가 많아가지고, 3D로 올라오지, 3D 정보를 제공을 못 해주고 있네요. 보통 아파트 3D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좀 세대수 작은 한번 보죠. 뭐. 이렇게 하고, 주변의 상권들, 전세, 주변의 교통편, 이런 내용들을 쭉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론 하나만 잘 봐도요.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되는 정보들은 다볼수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러게 기본적으로 대장 아파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메뉴하고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 있죠. 요거 가볍게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신고가 있고 변동 있고 인구 있고 공급 쭉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거는 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는 고객을 상담할 때 어떤 부분이 고객들한테 먹히냐 그러면 이거에 학원가 학원가 학원가를 클릭하면 이 송파역 주변 학원이 어디에 몇 개가 있든 쭉 나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알게 되면 사람들한테 학원가에 의해서 이렇게 왜 우리는 거기 학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당연하게지금 대치동 쪽으로 가게 되면, 음, 대한민국은 뭐, 아무래도, 그죠? 대치동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대치동. 서울 1위. 몇개 있어요? 810개 있어요. 810개. 어.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대치동 쪽이, 아 어, 그러니까 뭐, 도대 전국에서 아는 최고라 보시면, 주변에 요, 흡수되는 거합쳐면 900개 될 거예요. 900개. 음, 음, 다 먹고 사니까 이걸 유지하고 있겠죠, 그죠? 다 먹고 사니까요. 자, 그래서 요 학원가, 학원가 규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분위지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분위지도. 다들 잘 모르는 건데,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분위지도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 보세요. 세대수가 나오는데, 어, 세대수가 이, 어, 세대수부터 쭉 여러 종류가 나오죠, 보이세요? 그럼 실거래가, 실거래가를 클릭하면, 실거래가가 보세요. 네, 조금 줄여 볼게요. 그 색깔별로 보이는데 실거래가 6억, 6억 6천만원까지가 회색깔이 회색깔. 그리고 6억 6천에서 13억까지 12억 9천만원까지가 오렌지 색깔이에요. 13억 이상이 빨간색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빨간색이 많은데가 전체를 한번 줄여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네, 좀 줄여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 빨간색이 14억 2천만원에서 25억 3천만원까지죠. 이 빨간색이 많은 데가 어디로 다 몰려있어요? 그죠? 강남이죠, 여러분. 그죠? 그잖아요.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어느 동네가 비싼 동네고 어느 동네가 좀 아파트에 가기 저렴한 동네인지를 이걸 가지고 판단,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호객 논네에서만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이 분위주도라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자, 활용을 잘하게 되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 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인 시도에서 보시게 되면 실거래가를 이렇게 볼수 있고 구분할 수 있죠. 그다음에 평당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높은지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뭐쓰수요 전세가가 어 높은지 낮은지 분을살수 있죠. 내가 만약에 고객이 왔는데 어한 2억 가지고 전세를 살수 있는 곳을 서울에 찾고 싶어요. 그죠. 그럼 움직여 봐요. 강남쪽보다 는 강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위에 금액들이 지금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죠? 움직이게 되면 자. 자, 2억대까지 떨어지죠. 위쪽으로 올라가네. 그죠? 이 회색 부분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클릭하게 되면 전세가 2억 천째, 상계 주공 3단지가 전세가가 2억 천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이세요? 즉, 뭐냐면, 이 분위지도를 이용하면은 어떤 고객들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한 방에 쫙 해서 여러분들이 대령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지도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제가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해 이컨큰롤에 대해 설명드릴 때 이만큼만 이해하셔도 나중에 혼자서 열심히 연습하셔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세가에 대한 분위지도그 다음에 갭 가격. 투자하는 분들이죠. 내가 갭 가격을 만약에, 어, 3천만 원, 여기가 1억 5천 이하죠, 그죠? 1억 5천 이하가 파란색이에요. 서울에서도 1억 5천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유동 같은 데 가보니까 4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2천, 현대성호아파트는 1억 2천이면 은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하네요. 그죠? 여기 클릭해가지고 그죠? 이 현대성호아파트를 클릭해서 자세히 봐야지, 이게 어떤 아파트인지, 그죠? 여기가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전부 다, 다 나오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똥짜리 아파트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오피스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세가율... 평형, 세대, 수중 나와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자, 자 아까 제가 했던 거에서 자 보시면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파란 색깔이 있고요. 검정 색깔이 있죠. 보이세요? 그죠 파란 색깔은 아파트, 검정 색깔은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빨간 색깔은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자, 아파트에는 주상복합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상복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분위지도 이해되셨죠, 여러분? 분위지도 잘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매물 가격이라고 있는 거 보이세요? 평영실계를 가면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보면 은입주식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런 걸다볼수 있는데 자, 이게 투자할 때 여러분, 투자용 물건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지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면 첫 번째 투자할 때 철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새 아파트를 투자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연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아파트 투자할 때 철칙처럼 들어가요. 철칙처럼 두 번째는 뭐예요? 세대수가 세대수가 최소 500세대 이상 왜? 그래야지, 그, 주변의 생활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 그,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찾을 때, 얘만큼은 좋은 게 없어요. 입주식이, 자, 입주식이 5년 이내 된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세대수를 이용해가지고, 500세대 이상 되는 세대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 이제 투자할 때또찾은 부분에서는 갭 가격이죠 그렇죠 음, 갭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갭 가격을 선택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5억 7천짜리 25평 아파트를 2억 4천이면 살수 있어요 이얘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게 하나 있네요 6평짜리인데 1억 3천인데 그죠 한시 뉴스 빌은 마이너스 4800이 아파트 요거 사러 가면 6평짜리 사러 가면 4천 8백만 원 <웃음> 마이너스로 살수 있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아마 주당 복합이나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요거는요. 네. 지금 이제 거래 가격이 1억 2,500이라고 하네요. 그죠? 1억 2,500. 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고객 논의에서 이런 데이터를 잘 이용하면은요. 잘 이용하면 투자 물건, 상담 물건 할때여러분들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도, 필터, 주변, 거리, 규제, 보이세요, 여러분? 이 숨긴 버튼을 탁 누르면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요, 숨긴 버튼은요, 사라지는 거고, 규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투기 지역이냐, 투기 조정 지역이냐, 뭐이관련 투기 가열 지구냐 관련해 가지고, 어, 이 투기 지역이 어디고, 가열 지구가 어디고,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고, 보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외우지 않더라도 외우지도 못해요. 외우지 않더라도 볼수 있고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투기관리율이 어떻게 대출되고 조정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고 쭉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네, 확인하시면 돼요. 네. 청약 관련된 거, 세제 관련된 거, 전매제한 관련된 거, 정비사업 관련된 거 기타 다양한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천천히 규제 관련된 거 보시면 돼요. 여기 규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나와요. 이렇게 규제라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나와요. 오른쪽에 네. 그 다음에 거리는 뭐냐면요 거리는 뭐냐면 내가 여기 어 만약에 여기 하나안그 만약에 어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화랑대역에서 요 뭐죠 신내 사단지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요걸 클릭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어 화랑대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한500 526m, 도보 8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거리를 실질적으로 잴수 있어요. 즉, 우리가 설명할 때 이마트가 대충 1km 있어야 대충 10분 걸려요. 걸어서 지하철에 대충 5분 기기계 아니고 정확하게 탁탁탁탁 찍어서 보여주게 되면 훨씬 고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고요. 보는 사람들도 뭐예요?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죠? 인지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런 브리핑 용도로 쓸수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거리라는 부분이에요. 자, 주변, 주변 주변은 주변에 광역버스, 초등학교 이 있는데, 초등학교 클릭하게 되면, 초등학교가 보이죠? 초등학교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 이, 이 초등학, 이 초등학교를 클릭했을 때, 이 초등학교를 올수 있는 학, 학, 그, 저, 아파트들이 어디 있는지 색깔로 딱 표시를 해줘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초등학교 아파트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고객들 상담할 때, 어느 초등학교를 가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브리핑할 수 있어요. 전국이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지역, 자기가 중개하는 지역에 브리핑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필터. 는 뭐, 내가 형형 가격, 입주년차,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필터를 정해서그 물건들을 보실 수있습니다 지도는 위성 지도를 볼 거냐, 지적도를 집어넣을 거냐,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할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됐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위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지도 확대, 축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페에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어, 우리가 호객 논어를 보시면, 보시면서도 보시면 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인지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은 호객 논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핵심 내용들 위주로만 짚어드렸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제가 좀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하나, 하나 분석해주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